우와. 우와. 우와. 우와.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테드입니다. 이번에는 자연 연못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편 프롤로그에서는 연못을 발견한 디케이가 길을 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디케이 1호, 2호도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귀여웠습니다. 자, 이번 2편에서는 자연 연못에 살고 있는 생물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레 디케이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늪, 현재 이 늪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왔어요. 생물 확인용이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여기 뭐 미꾸라지밥 적혀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넣은 다음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지나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물고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고요 우산 형태의 이게 있어요 요거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자 첫번째 새우망을 던집니다 아니 근데 풀 위로 올라갔네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웃기죠? <웃음> 네 여러분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어디까지 잠긴 제 오른발 보이시나요? 허벅지 위까지 잠기거든요. 제가 지금 키가 77니까 이 허벅지 위까지 잠기면 수심이 꽤 깊은 편입니다. 네. 네요 가까이 설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새우망도 설치를 하는데요. 안쪽 깊은 곳에 설치를 합니다. 요거는 전기 던집니다. 와 Two hours later 자, 제가 제가 고프를 달고 새우망도 회수를 하고 안쪽 물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오고 오고, 와, 하, 하. 지금 보 여러분들은 뭐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 DK가 어, 어, 어, 어. 겁이 정말 엄청 제가 많습니다. 제가 사실 좀 겁이 많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 모르겠어가지고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웃음> 보시는 이런 환경을 사실 DK가 상당히 많이 무서워합니다. 이상하냐? 개구리나 곤충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웃음> 딱 봐도 뭐 없는 것 같은데 볼까요? 네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 이참 여기도 뭐 없고요. 대참. 또 놀라는 디케이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허리까지 오겠어요 허리 여기, 여기, 여기. 이 위치에 새우망이 하나 더 있었죠. 근데 손을 못 놓겠어서 그냥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체를 가지고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작전을 바꿔서 마지막은 뜰채로 채집을 시도합니다. 이때 또 갑자기 놀라는 디케이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으악 악 뜰채 속에 물속 사마귀인 개아제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저도 좀 무섭네요 뜰채를 들었을 때 이렇게 놀랄만 했을 것 같습니다 성장해염치개랑 음. 개아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아제비 와 개아제비 엄청 많다 제가 제일 무서운 곤충인데 우와. 이런 애들만 잡혔네요 네 여러분 아까 제가 회수하는 거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뭐개아제비나 송장 해염치게 아까 참개구리 정도는 보였었는데 여기 뭐 물고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부유물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일단 생물이 잘 채집 안 됐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가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 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연못 안쪽 끝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 보시면 저 위에서부터 이 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정말 찔끔찔끔 내려오고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해서 이 유입된 유량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정말 미세하게 쫄쫄쫄도 아니고 찔끔찔끔 흐르는 수준입니다 아마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데 지하수가 나오는 것이라 그쪽 같은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이 조금은 흘러나온다 를 확인했고요 이제 저희 지하수 나오는 거를 이제 많은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위도 유지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물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쪽으로 저희가 이 나가는 부분에는 저희 머리만한 돌들을 좀 주워가지고 수위가 유지되면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만 간단하게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테드 큰일 났다. 와 진짜 화이팅! 화이팅 하자! 최근에 산사태가 났어요. 쓸만한 돌들이 많,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돌을 가져다가 배수구를 막는데요.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끝!